예로부터 원기 회복을 위한 스테미나 음식으로 잘 알려진 대안은 한약고서인 본초강목에 신장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양기를 왕성하게 도와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야는 지방이 적고 칼로리가 낮으며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성장 발육,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타우린, 키토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에 좋으며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아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상대적으로 비타민과 섬유질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여 각종 채소와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와 표고버섯이 좋은데요. 양배추는 대아에 부족한 비타민C와 섬유질을 보충해주며 표고버섯은 비타민D와 에리타테틴 성분이 들어있어 대아의 칼슘 흡수를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대아와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동상양을 남나들며 모두의 사랑을 받아온 해산물 대하. 가을이면 단맛이 더욱 더해져 전어 꽃게와 함께 반드시 먹어야 할 제철 식재료로 손꼽힌다. 또한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무기질이 풍부해 어린이의 성장 발육이나 면역력 강화에도 그만인데. 가을로 가는 문턱. 우리 가족의 영양 보충은 맛 좋고 몸에 좋은 대하가 책임진다.